m m h m 왜? 응? 왜? 응? 뭐하고 싶은데? 한지야 뭐하고 싶은데? 꼬꼬가 먹고 싶어? 꼬꼬가 먹고 싶어요? 그럼 딱한 개만 줄까, 누나가? 딱한 개만? 딱한 개만? 밥잘 먹고 약잘 먹었으니까 주는 거야? 방, 소 독도 잘 해서, 주는 거야？딱 한개만 많이 먹 으면, 안 돼. 이제, 안 돼. 내일 먹 어야 돼. 이제 내일 죽게누 나가. 오늘 은 그만 꼬꼬 많이 먹 으면, 안 돼. 써이제나아 빨리 나눌 텐데 양쪽 다 동의하죠 어디 갔어 자꼬구마 아이 잘 먹어요 아이 잘 먹어요 또 어이구 잘 먹어 또 아이구 잘 먹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, 잘 먹어. 하치, 누나 봐봐 하치야. 하치? 하치? 어이구, 이뻐라.